오케이. Okay. 와요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stabilize> <Mysterious> <TRI hasta> <We're yol back> 헬로 허니엘상의 슈거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호니야. 교회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목소리> 뒤에 포지션 내일이 정수사님 생일이에요 네 내일이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랑 생일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생일파티도 하는 그런 저희 교회 모습을 담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또제 생일선물로 막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 이런 것도 만들어줬어요 짱이죠아까 저희 아, 저희한테도 편지 써주세요 제가요? 네 <목소리>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o u o v n g to go 서영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축하드려 o u s e I'm g o i n 자상로돌사 없어? 상사거 응. 없어? 확실해 완전 이쁘죠. 진짜 최고예요, 최고. 아, 좋 만들었어요. 자, 저사케라좀 나왔다. 자안 왔어. 들어와. 세요시끄 오늘 왜 이렇게 느끼고 싶습니까? 해명해. 해명, 해명해주시죠 정동의 정동의 정동의 저희가 동두사님이 찍으신다고 해명하겠습니다 네 빨리 해명하시죠 오늘 제가 늦었어요 왜? <웃음> 저희가 8시 10분에 출발을 했다고요 어요 이하우터까지 마시고요 왜요? 제가 원래 7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네. 오늘 8시 10분에 일어났어요 와우 선생님 저도예요 저희가 오늘 사람마다 허니어 있어요 맞아요 앞에서 아, 밑에 니층에서 네. 저희가... 아니, 아니, 선생님이 선생님이 어제 너무 늦게 잤어.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선생님 아니, 아니, 아니, 아어 아니, 선생님니아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독니아아요 부탁드려요 니 아니, 채널 홍보하시네 우리가 친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야, 좀... <웃음> 저희는 이따가 좀 이따가 엽떡을 먹으러 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1 5년이라는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어, 하나님 모늘과 함께 계신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상황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구석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에 택배 하나가 도착을 한 거예요 저에게 가끔씩 책 선물을 보내주시던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와우 대박이다 저 훨씬 난데, 이거랑 어린 왕자, 국법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생일 선물을 아마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선동입니다 <웃음> 오늘 제, 뭐죠? 무슨 날이죠? 완전 이렇게 생일 축하를 막 완산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자, 이거 봐요. 이, 이 사진인데,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나아요, <웃음> 나아요. 아, 왜? 내가 나아요. 더 낫다 해줘. 그리고. 이게 웃어서 그런거지? 네 얘도, 네. 얘도, 얘도, 얘도 웃으면 되는거지? 네됐 아니, 아니 표이잖아 이게 넣어요. 이거는 이거 쓰이는 거? 네 이게 네. 더멋지 에이 너 가만히 있으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와,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분 최고 최고 로님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피 파티를 <웃음> 하기 옆으로 왔습니다 데케이 없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함께 <웃음> 잘 이는 우리 양규 2층으될수 있도록 주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 아니야생 노래는 불러되는 네,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 밖에도 나쁘지 않는어맛게게먹어 얘들아. 떻 떡이랑 오어 추가한 거에서 평소보다 좀 양이 많을 거야. 어떻게 네, 어 내가 어기로 <웃음> 소세지가 7개 들어있는어로알어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섯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설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교 준비를 말로 좀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랜만에 나오는 이은 씨, 이은 씨. <웃음>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치연라 감사합니다. 네. 애들이 카페 사준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차 사준다 해서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근데 예빈이 아직 고등학교 안 정해졌지? 고등학교서 예빈이도 정해지면은 가야 되는데. 우리 다음주에 신프티 가자. 좋아 쫙 자기? 저는 이제 오후 예배 설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파이팅야동욱이 <웃음> 나와야지 예배 드리러 아 시간 남서여거요 시제도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같이 예배 드립니다 네. 조잉이도 나오세요 네. 저에게 제가 내일 생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허니의 일상 써놓고 이렇게 생신 치카드로 이렇게 써서 오늘 저에게 줬는데요 일주일 동안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내가 이 친구들에게 전해준 사랑을 이 친구들은 잘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꿋꿋 했습니다.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할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여 맛을 잃고 그 빛을 잃어 땅에 떨어지고 밟혀서는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세상에 대하여 이긴 자들과 같이 살아가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행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구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행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개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나와는 둥떨어지 나의 인생이 절대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던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던 그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혼의 것을 바라보았던 다니엘과 같이 영혼을 소모할지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거 없어? 야야. 확실해? 완전 이쁘죠, 진짜 최고야 최고.